저 <웃음> 근데 이거 안 시켰으면 어쩔뻔 했는데 <웃음> 어? 왜? <웃음> 어? 니가 <왜? 웃음> <제가> 다 틀먹을까? <웃음> <먹던 거야. 웃음> 아, 가고 싶은데 못 찾은 거야? 어, <웃음> 어. 길을 못 찾았어 야너 그러겠어? 그거... 저거 우리 교에 진짜 많 이거 뭐야? 어 맞아 여기 쌀국수집이잖아 아 진짜 너 쌀국수 먹을래? 맞아 좋지 <목소리> 나는 그러면 후면... 원래 오키들 받을라? 네. 일단 나가있죠? 네 아휴 저희끼리 갔다나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힐링하고 진짜? 경주패션? 어. 아! 오프스 아 오프스 갔다 왔어. 괜찮 오프스 근데 이 패드 산지 얼마 안 됐잖아, 지금 아, 이것도 이제 한 달, 한달된나그렇죠한달된게케이스이 모양이 아니까 어떻게 그냥 가는데? 아, 대단하다 이게 이게 가나 어, 니네 이게 맞을까 <웃음> <웃음> 들어온 거 <웃음> 보여주지 라 <몰라>. 네, 맛있게 다우다 <웃음> <좋아. 웃음> 좀 신기한 게 있잖아 진짜 다들 오면 질리거든 다들? 어 <웃음> 나도 근데 <웃음> 근데 또안 보잖아 그럼 진짜 허전하더라 맞아 기다 <웃음> 제가 질리는 타입이래요 발러주세요서곡서곡 A S F 하리즈 먹어볼게요 머리 치고 난 머랭쿠키도 음. 안 먹어봤어. 음흠. 응, 응. 머랭쿠키도 사각사각. 사면 좋겠다. 괜찮 음. 진짜 달달한 낙어 너무 맛있어. 나탕다 음. 채워지는 것 같아. 음. 오, 야, 맛있다. 늦게 음. 음. 나온 거 용서. 음. 200% 용서. 음. <웃음> 빵 띵. 너무 시끄럽다, 이거. 너무 좋아. 사람 많은데, 그냥.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. 음. 외곽을 가고 싶었지, 뭐야. 음. 어, 그래서. 근데 음. 이가안 시켰으면 어쩔 뻔 했는데. 어? <웃음> <왜? 웃음> 어? 왜? 어? 왜? 니가 다 <X> 먹더라. <웃음> 맛있지, 맛있지. <웃음> 어, 잘 어? 오늘 확진자? 이게 어디야?